11. 테 테이블 e T. i i n o P. 테이블 e p r e s s p r y n p 나 y i o n g room. P.O.R.Y. I'm g o 실제로 사쿠공이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싱글 플레이어 여기서는 바로 실제로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아. 어느 설정? 샬레? 아이 배경을 바꿀 수 있네. 방금은 경기장이었고 여기는 샬레. 다음에 스튜디오, 스튜디오가 아니고 샬레장. 이게 스튜디오네. 스튜디오는 왼쪽에 전광판이 있네요 싱글 플레이어는 시음해볼게 하니까 아.. 이 손에는 공을 잡고 나왼손잡이까 왼손으로 갑니다 <웃음> 네가 초보라서 내가 할만하구나 <웃음> 살구를 잘 치는 편은 아니에요. 잘못 치는데 내가 못 치니까 확실히 공도 좀 제대로 안 날아가네. 이렇게밖에 못 치잖아, 그러니까. 이렇게밖에 못 치잖아. <웃음> 자, 그 다음 세트는 룸을 한번 바꿔보겠다. 룸을 샬레로 바꿔보고 싱글 플레이잖아. 멀티는. 어? 미니게임 볼 머신 볼 머신이 뭐야 아 앞에서 볼을 쳐주나 l m a 볼 h i n e poll m 코 c 런트 n e poll 5번 코 h 런트 e p o l 아, 내가 숨 쉬나 해야 되나. <웃음> 자,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. 마지막 한번 뒤에. 세계한테 <웃음> 어, 15만 등. <웃음> 뭐야, 모르겠다. 뭔지 모르겠어. 게임 종료. 제비어퐁비어퐁또 뭔지 한번 해보자. 잉? 아 뼈에 퐁당 빠지는 거 어, 뭐야 자꾸 채가 없는데 던지나? <웃음> 던져 어떻게 하니까 그거 쫀지는 거야. 아! 떨어져서 넣는 거 같구나. <웃음> 너무 빨리 가깝게 생겼어. 어 자유 연습, 타콘 기 연습을 AI는 없으면 규도 없습니다. 뭐 이렇게 한다 이거지 서브연습 AI는 없습니다 서브연습 토스가 너무 낮습니다 내가 왼손잡이니까 저희모니스를 보려면 너무 돌려야 되네 아, 약간 좀 던져줘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서브 연습도 할수 있고, 벽, 벽치, 풍가, 헤헤, 헤헤, 헤 하는 것도 헤헤고 맞지? 어, 벽치기가 제헤 액티브해 빨라 속도가 <웃음>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다. 전설 해볼까? 에어씨, 전 최고로 어렵게.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. 열나 세게 치야지. 그래, 못 받으면 안 되겠지. 참고를 전못 합니다. <웃음> 한 번에 못 치겠네. <웃음> 야, 너 <넌> 너무 잘해. <웃음> 저종 <좋은> 뭐야? <웃음> 야야야 야, 야. 좀 봐주면서 해야지 <웃음> 아니. 자 이렇게 어, 11 타쿠 게임을 알아봤다 아 어, 재밌다 이거